여러분! 말을... 말을 들어... 검은색 보지마 검은색 보지마 그러면 히든 장소로... 여기 히든! 히든 있죠 여러분! 여기! 잠깐만 넘어가지 말아봐봐!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하모클럽 여러분! 히든을 해야지! 이걸 옮겨야지! 요 어. 여러분! 말을... 말을 들어... 네? 제가 뭘 잘못했죠? 막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빈 곳이 있다! 여기군! 네? <웃음> 뭐야? 방금 빈, 곳, 빈 곳으로 나 들어간 거 아니었나? 나도 잘못 본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발리스타를 먼저 세워주시면 제가 뒤쪽에 이렇게 할 텐데요 발리스타가 괜찮아요 안 서있으면 <웃음> 바리스타를 건... 어머, 리버사이드님은 바리스타를 꺼낼 수 있구나. 바리스타가 아니라 바리스타. 그 커피 만들어지는 친구 아니야? <웃음> 전장에 바드와 바리스타는 필수 인력이라고? 바드까지이해되는데 어, 엘더스코롤도 <웃음> 바리스타가 있어? 어... 여러분, 30%의 고 방송 딜레이 생각해서 좀 미리 얘기했습니다. 미리 얘기했는데 방송 안 들렸나 보다. 여, 여러분, <웃음> 나랑 다른색 빛을 띠고 있는 플레이어랑 근처에 가면, 애니팡 터지, 터지듯이 터져요 터져요? 나 d d y toddy, toddy, toddy, toddy, toddy, t 대거 d y toddy,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요런 것들을 경험하게 피맛을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돌아와요 여러분 돌아, 돌아와요 돌아 피의 복수를? 왜 위쪽이 무슨 일인데? 위에 피맛을 봤어 여러분 피맛 4차 유치원 여러분 피맛은 어른이 돼서 보는 거예요 피맛은 어른이 돼서 아직 아니야 일단 여기 점령이 조금 중요하고 왜냐면 죽여봐요 계속 살아나요 그래서 점령하는 곳에는 몇몇 몇 분들이 아무도 없어. <웃음> 피 먹으러 갔어 다들. 대거폰이 있는데 30이어서 그냥 지나칩니다 여러분. 아제 방송이 좀 늦었어요. 아 방송 딜레이 때문에 그 친구 죽었어. <웃음> 유튜브를 다 떠서 미안하다.